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경기를 치룰 던 선수와 태상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던 선수와 태상 선수 준비가 되신 것 같고, 던 선수 먼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던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입니다. 듣고 있는데 재밌네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일단 오늘 경기를 출전하시게 됐는데, 1차전 상대가 태상 선수예요. 그 약간 옛날에도 같은 팀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 신경을 안쓸 정도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지금 아 그래도 형이야. 태상 형이 더 아, 형이라고. 끝까지 들으셔야죠, 한국말을. 레버 네, 맛써세요 신경을 안써 보고 있었는데 그 태상 선수와의 상대 전적 같은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네. 거의 다 제가 이긴 것 같더라고요. 요. 음. 어, 이제 신경 슬쇼를... 안 쓰려고 했는데 안쓸 만했다. 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웃음> <웃음> 네, 내도 밑밥은 깔고 가네요. 아, 이제 좀질 때가 된것 같아서, 네, 네네. 좀 경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룰이 조금은 특이해요. 사대 이벤 룰이어서, 네, 좀 어떤가요? 어, 사제와 뭐 일단... 지금 악사를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어, 네. 주최 측에서 굉장히 또 시간 배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고, 네, 뭐. 어, 하는 입장에서는 뱀픽이좀 재밌긴 한것 같아요. 머리를 좀 어... 많이 써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밴을 두 개를 할수 있으니까 반대로 유리한 걸두 개를 좀 남기기 위해서 약간 가위바위보 같이 음. 네,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인터뷰가 또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고 오늘 강호 한 마디만 해주세요.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태상 선수 인터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뒤에다 인터뷰 들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상대전적이야몇 네. 번이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기억에는 기억이 많아요. 상대전 선적을 따지면 많이 붙었는지 모르겠네그 <웃음> 정도로 붙지도 않았는데 괜한 걸 따지는 것 같다. 최근에 진것 같아요. 최근에. 아 최근에. 네. 네. 던 선수가 그리고서는 약간 좀 밑밥을 깔았어 이제는 질 때가 된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오늘 어떤 경기 양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 전복전을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웃음> 그렇죠. 그냥 웽크에서 하던걸로, 평소에 하던걸로 맞았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이만의 소감 말씀해주세요. 열심히 해서 우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조금 테스트 중이어서 테스트,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역시나 좀그좀 투표 기능 해. 이용하시면서 투표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사강 전부 다 끝나고 투표하는 게더 확률이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은어 내가 던 선수의 팬이다, 태상 선수의 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그냥 투표를 하시는 게또 재밌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많이 많이 투표해 주시고 그레니아워설도 혹시 투표하셨나요? 투표 아직 안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빨리 레니아워 해서또 지금 미리 투표하세요. 나중에 또 날치기로 넘어가지 말고. 아, 저는 이득충이라서 4강 다 끝나고 <웃음> 다 반지 나오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네네.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태상선수와 던선수의 오늘 8강 1차전 1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제와 사제의 대결 천공은 태상선수고요. 음... 그리고, 던 선수의, 턴. 역시나 이제 비늘 성직자가 들어오는 왔지만, 어, 손패 용족이 없어서 낼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보자면 일단 던 선수나 하이랜더 사제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네. 선수는 제가 언급드렸던 그 큐브 사제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큐브 사제의 대게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네. 어, 정신 절단, 그리고 룬세기기, 만화호랑이 같은 그런 카드들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네. 만화호랑이 뿐만 아니라 지금 필드에 나와있는 사로잡힌 소황마라든지 아니면 뭐 사로잡힌 썩은마귀 같은 이런 1리턴의 휴면 카드들을 좀 이용해서 네. 초반부터 하수인의 버프 뭐절정이라든지 이런 걸좀 써주면서 룬새기기 정신절단까지 이어지는 필드를좀 불려줄 수 있는 예전으로 치면 이제 정말 이제 큐브처럼 쓸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콤보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사제덱이고요 음. 네. 자, 어느 정도의 콤모가 모여야지만, 또, 또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구요. 일단은 이덱 간의 상성을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갈라크론드 사제와 큐브 사제가 만나면 갈라크론드 사제가 좀 능히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하이랜더 갈라크론드 사제처럼 보입니다. 던 선수의 덱이. 음. 그래가지고, 하이랜더 갈라크론드 사제다 보면 아무래도 얼마나 적재적소에 중요한 카드가 있는가. 운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카르즈까지 나온 상황. 일단은. 어, 이 느낌을 어떻게 볼지. 네, 장막 직공이 타고 있는 카르즈. 네. 카르즈가 또 손쉽게, 뭐, 그냥 풀려난다면. 장막직공이 풀려난다면 그 장막직공이 또 엄청나게 필드 어.. 또 주문을 써주면서 버프 카드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덱이다 보니까 그렇죠. 필드 주문을 써주면서 자연스럽게 드로우를 또 충원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면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카르즈를 암흑의 광기로 가져와서 카르즈를 내 쪽에서 부화시킬 방법이 일단 없단 말이죠 네. 자, 왕기 광기 사용하면서 아, 여기서 뭔가 노리나요? 아하... 자, 일단 광이 들어왔구요 가장 좋은 카드는 성격 같은 카드가 나와서 동전 성격으로 상대방의 장막직공을 잡는다 뭐 이런 거를 좀 어... 모르을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일단은 그래도 장막직공이 타고 있는 카드지가 룬쇄기기를 하는 거는 막았어요 맞습니다 음... 네. 뭐룬 세기기로 카르즈가 되게 되면 그냥 필드가 점점 늘어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네. 이번 턴. 개상 선수의 턴이거든요. 일단 소생으로 드로를 우좀 봐주겠죠? 발견 카드. 방부 이식? 오... 좋죠. 다시 한번 드로. 우 대규모 무역 사도. 사도까지 내주면서 사도에서 가져가는 잡고 네, 있습니다 면이쪽도카쪽 카르즈 도까지이주면도 카르즈를 장막도지주면지 내주면서 4도까지 내주면서 4도주 음, 태상선수의 지금 현재 손패로는 그렇게 뭐 재미있는 플레이가 가능하진 않거든요. 뭐 침묵 정도? 네. 규모 무효화, 생성된 대규모 무효화로 음. 침묵 정도가 일단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침묵하면 본인의 하수인을 또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카르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카르즈를 오히려 아예 무시한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카르즈를 무시하고 간다. 네네. 대상 선수의 오코스트턴입니다. 용이 손패 없는 상태에서 생성된 용하기 파수병을 내준다. 음, 그냥 필드를 늘려주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한 선택지를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음. 음. 뭐 용하기 파수병을 낸다고 해서 필드에 데미지가 높은 하수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던 선수가 뭐아무관 광기를 뭐 아까 뭐 생성했다든지 이래서 아니 뭐 추가 생성을 통해서 뭐암 아무개 광기로 새 데크를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는 안 됩니다. 현재 보자. 친구까지 사용하면서 잡아줍니다. 네. 이번에 던 선수의 오코스트 턴. 금단의 곳 잡고 가긴 해야 되는데 또 템포가 또 많이 뺏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전 턴에 상대방이 내 카드즈를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애를 먹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던 선수도 아, 장막 직공을 가지고서 좀 장난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구나! 음. 라는 해석, 일단은. 창조술사를 랜덤으로 생성한 던 선수. 해골룡. 해골용 네. 보스트 턴, 계속 해서 필드 싸움. 일단은 던 선수가 비늘의 성직자를 아까 냈다라는 게좀 그러니까... 저는 좀 주요한 힌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태상 선수한테. 음. 그러니까 태상 선수에게 있어서 비늘의 성직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아 이거는 갈라크론드도 그냥 갈라크론드가 아니라 하이랜더 갈라크론드일 수 있겠다. 그 그러면 그 역이 뭐... 그렇한 장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내가 룬세기기를 좀 의미 있게 쓰면. 역병 한 장으로는 막을 수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죠 룬쇄 기기로 템포를 잡기 보다는 차라리 크롱스 같은 무거운 카드를 내줌으로써 룬쇄 기기를 오히려 아껴주는 것이 하이런더, 하이랜더 덱을 좀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수있 그렇죠 네네 일단 뭐 금단의 권능으로 필드를 아, 잡아주는 건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태상 선수도.. 그래서 그냥 필드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뭐 사제 대 사제 대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경기 양상이 또 정해져 있기도 했었고. 네. 여기서 태상 선수가 해골용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아 해골용을 선택했어요아 나온 카드도 포군 정말 좋아요. 어.. 포꾼까지.. 템포도 좋죠. 서로 필드를 싹싹 지우기가 조금 귀찮은 사제 미러전이다 보니까 네. 포꾼처럼 즉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좋거든요. 맞습니다. 탈출함 많아 호랑이도 굉장히 또 좋은 하수인이긴 합니다. 많이 <웃음> 없이시나 이번 턴또 잡아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윤색이 서맞죠 너무 무섭죠. 네. 상대방 백미스트는 이제 첫 턴에 소황화가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방 필드를 좀 지워주는 모습 하지만 쌍둥이 폭군이 아... 나올 줄은 아... 아 이거 폭군은 좀 아파요 생선된 카드이기도 하고 이대일 교환이기도 하고 네. 다시 뺏어오니까요 그리고 폭군 자체도 1 0 체력 카드예요 어 그렇죠 그것도 40이거든요 뭐50 음. 이런 것도 아니고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온 5코스트 카드가 시간의 균열이라는 거? 네. 만약에 5코스트는 5코스트인데 정신 절단이었다? 음. 게임 절단 날수 있었죠 그러면? 음, 날수 있습니다. 이제 절단할 수 있어요. 그쵸. 괜찮을까? 하지만 절단이 나진 않았다는 거 일단은. <웃음> 다행이도 일단 턴. 일단 그래도 1룬 세기기 정도를 해주나요? 아 텐션이 그래도 좀압겨줄 갈라크론드로 바로 잡아주면서 가네요 1룬 세기기 정도까지 투자해주면서 상대방의 역병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본다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일단 무난하게 플레이해줬고요 상대방이 갈라크론드를 뺏어오는 던 이 매치업은 사실 갈라크론드의 저 영웅 능력, 메턴 영웅 능력 한 번씩이 또 엄청난 스노우볼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르도즈노를 따라가면서 좀 다행히 이게 많이 밀려 있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선수. 일단은 태상선수는 시간의 균열으로 무한의 무르도즈노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데 아 네. 죽음으로 잡네요. 무도 잡는다. 자랑 무도 한 속삭임. 영능 한번더 눌러볼 수 있겠죠? 네. 살짝 일단은 태상 선수가 어 세데크를 내줬다라는 게좀더 세데크에서 연계되는 거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 무에르테 좋죠.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상대방은 무에일때막 영능에서 세번네번 나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 이번 턴 신성한 폭발 아 이거는 결국에는 물셀틈 없이 갈라크론드 덱이 잘 막아줘야 되는데 네네 타일랜더 갈라크론드라는 그 한계 음 물이 샌다라는 한계 발견하는 카드는? 무작위 주문으로 뭐... 이거는 역병이라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죽음? 아... 죽음? 죽음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헤쳐나갈 수가 전혀 없죠. 네. 여기서 공도가능하고요 어우, 들어오는 카드는 또룬색이 필드를 지금 이제 태상선수는 어느 정도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물론 한 장이겠지만 죽음의 역병을 좀 어느 정도는 인식해주면서 혹시나 건달이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역병까지 그 정도까지만 인식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손패 그렇죠. 관리하면서 매턴 영능 눌러주고 아홉 장 유지하면서 최대한 쓸모없는 하수인으로 필드 채워주고 그렇죠, 요런 네. 거. 고통스럽게. 자 시간의 균열까지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득 이득 이득 카드 수사 차이만 봐도 와소황마 좋아요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졌어요 네 저런 소황마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쓸모없는 카드 내 네. 네. <웃음> 쓸모없는 카드 지금 <웃음> 어... 당장 필드에 역병 내려도 휴면 카드들은 역병에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필드 구성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손패 유지하고 필드 볼륨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역병까지 의식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필드 만들어내죠 운도 잘 따라줬고요 네 크롱스로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세데크 크롱스 광역 5뎀? 너 보나야. 8,8 소환은저처럼보이는 선택을? 일단 먼저 냈다는 라 거는 8,8 소환으로 보이죠? 어, 8,8 소환. 3호짜리로 어? 폭군을 치고 크롱스를 냈을 텐데. 다 5뎀이었다면. 네. 8,8 소환으로 약간 좀 고통스럽게 하겠다. 하지만 태상 선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아요. 태상 선수는. 네. 이 정도는 뭐 버틸만 하달까? 오히려 좋죠.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하수인을 내주면 내가 저 하수인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손패 비우게 되고 손패 낭비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손패 낭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던 선수가 그, 유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또던 선수 명치가 완전히 나가버리니까 하수인은 안낼수 없고 이건 던 선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해버린 거죠. 자 죽음 사용하면서 이번 턴아 신성한 폭발로다가 하고 어, 있구요. 그리고 파수영 까지 파도를 아! 내면 두마리를 정리할 수 있긴 합니다. 갈라크론드 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도 갈라크론드 2위원 용왕이 감독과는 지금 당장 의미가 없고요. 네. 근데 이게 갈라크론드가 폭군을 깨워버리게 되면 필드 데미지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 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네던 선수의 지금 케이 약간 좀그 고통스러워 하는데 <웃음>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실력, 그 <목소리> 최적측, 최우측, 아! 데미지를 최대 방향으로 눌려줬죠. 가장 세게 맞는 방법. 네. 이런 가장 강력하게 맞겠다, 아, 네. 자, 던선수도 약간 멋적인 웃음 짓고 있었구요. 만나 호랑이, 드로우. 이렇게 된다면 태상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역병 당할 수도 있겠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것은 하트리나 무예르테가 손패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표를또아 어차피 필드를 또 다음 턴에 상대방이 역병 내면 먼저 채우는 건 태상 선수예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4데미지두번과 룬새기기와 잠들지 않은 영웅을 살짝 만져봤어요. 아 그냥 더 늘리는 혹시나 역병 안나오면 끝내겠다. 네. 손은팩 관리까지 하면서 8장인 퇴장 사줬어요. 룬새기기까지 그냥 발라버리나요? 아좀 아깝죠. 오우 오, 그런데 제 피르스 나왔어요? 타이밍 좋게 수호를 들어주겠어. 그나마 그나마 네 그나마 카틀이나무에르타이가 없었다면 그나마 그나마 좋아하게 이러면 또룬세기기가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미묘하잖아요 그쵸? 사실 역병이었으면 룬세기기도 흘려나가는 거니까 <웃음> 에, 역병이냐 아니면 제피르스냐는 사실 뭐 함께. 똑같은 확률이니까요 하이랜더 레기무에르타이 그나마 파수병 그나마 파수병 정말 그나마 파수병이네요 이거는 뭐 절정을 발라도 킬각이 나지 않는 다행일까요? 근데 킬각이 음... 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웃음> 너무 고통만 받는다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좀더 나을 수리 있는데 네 짱신구의 세레크 <웃음> 막찍공의 죽음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야, 교환되고. 아, 한테 죽음 어? 이후에 고통 네오 어, 연계 심상치 않아요 나줄레계략줄레계략은 아, 살짝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네 필드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던 선수에게 이번다 절정 들어왔고요 마나 호랑이 룬세기기로 필드를 미리 좀 형성을 해놓는다. 네. 그리고 그 형성해놓은 룬새기기 마나 호랑이에다가 수상한 형체를 해놓는다? 그러나 룬새기기 마나 호랑이가네마리가 되는 기적이 될수 있거든요. 어. 자 일단 라주르급사 아! 와 이거는? 오픈, 오픈북인데요. <웃음> 자, 아쉽게도 정말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오픈북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부러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 라줄의 급사라는 카드가 되게 있는 두 장과 내 손패에 있는 한 장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정령을 되게 넣을 었 리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아 손패에 생성된 빛의 정령이 있고 덱 안에 아직 알렉스트라자와 영혼 고이 남아 있구나라는 추리가 더 나은 추리에요 그래서 제가 오픈북이란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거 태상 선수가 네 일부러 틀린 건지 몰라도 왜냐면 지금 손패가 너무거든요. 아, 내가 네.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안 맞출 가능성이 더 커요. 아, 오히려 관리가 안 되다 빛의 정령 필요가 없다. 네, 이게 빛의 정령이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덜어 일부러 안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주의 급사를. 일단 오픈북이었고요 방금 같은 상황은. 아, 어... 생성된 카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오픈북입니다. 자, 두금의 역병이 조금 세게 들어갑니다. 이득 많이 본태사 오, 알렉스트라자. 아우, 차이밍 기가 막히죠? 이걸, 용할래 노자리. 나오는 밸류. 용조 노자리에 사존에 뭐 사존에 팔촌에 뭐저 멀리 뭐 증손자 정도 되는 친구가 나네요. 어 근데 또 청동탐험가에서 해골룡 나와서 달달해요. 네. 자이번1 0코스트에 음... 먼저 용화기 파수병을 낸다라는 의미는? 용의 용 알렉스트라자, 이번 턴은 좀 끊어줘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영겁의 약탈자가 있기 때문에. 용, 일단은. 눌러보고. 영능이 눌러보고, 그 다음에 영겁의 약탈자로. 잡아주는 플레이. 상대방이 용생성을 어떤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서 약간 무섭긴 하거든요. 영겁의 약탈자로 되는 게. 그렇죠. 뭔진 모르겠지만 한 장은 안 냈으니까, 전 턴에. 음. 자, 일단은 영거베약 탈자로 다시 한번 필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아서 장현재 던 선수가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직 영코스트인 썩은 농집이랑도 있기 때문에 밀어줄 수 있는 상황. 응. 이번 한턴 또 강력하게 필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폭의 해골용에 썩은 응집까지 다 가나요 그냥? 다운 완전. 자, 이름도 발견이. 빛나래. 뭔가 생성의 생성의 생성의 생성을 부르네. 어, 용족끼리 서로. 네. 빛나래에서 다시 한번 용고할래 용알렉 한번 나오나요? <웃음>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그래서 또 다시 거기서 나온 청동탐험가? 청동탐험가에서 또다시 해골용? 해골용 팬... 또다시 빛나래? 그쵸 약간 패션은 돌고 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웃음> 70년대 뭐 나팔바지 이런 게 다시 유행하듯이 <웃음> 대상선수 네. 일단은 또 이제는 역으로 필드를 정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저격할 수 있는 제압기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추용 이용한다. 어 절단. 정신절단은 일단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독하기 가네요. 여기에다 바른다. 이거는 사실 지독도 지독인데. 네. 지독도 지독인데 이게 최선의 플레이이면서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엄청 좋은 플레이까지는 아닙니다. 네네. 필드에 하다못해 만화호랑이라도 깔려 있었다면 만화호랑이로 한대 치면서 만화 좀 채워줬으면 수상한 형체라도 했을 텐데. 그렇죠. 약간은 아쉬운. 오히려 던 선수가 뭔가 먼저 필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골 용을 살릴 수 있는 쪽도 던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던 선수 쪽으로 약간 좀 대세가 넘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 선에 죽음 사용하면서 성인 하지만 두 마리가 나고요. 오네또 시간에 균열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라쥬의 대가으로 아무런 손해 없이 교환 가능합니다. 오 해골룡? 네 아무런 균, 아무런 그런 손해 없이 영체력으로, 아니, 영 체력으로 아영 데미지로 만들어 버려서 교환해버리고요. 어, 힐드 그대로 남아있고 해골룡도 살아있고 힐도에 있고 네. 칼렉도 나오고! 아 칼렉코스! 칼렛고스. 칼렉코스에서 뭐 정신절단 하나 뽑아버리나요? 선선수? <웃음> 오늘 뭐... 역시 이 매치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무르도즈노가 나오긴 했는데 네? 죽음 타겟이 무르도즈노 합쳐서 3개고 <웃음> 시간의 균열이 무르도즈노 합쳐서 3개예요 아니 4개예요 맞습니다. 이거 무르도즈노 하는 게 맞을까요? 애매하죠. 네, 형체가 일단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 이번 턴에 두 매매 아하 아수인들. 그 와중에 꿀 때. 그 와중에. 그 와중에 해골은 꼭 무안가 가져오죠. 뭐. 던, 던 선수.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칼레코스로 네 대규모 모여 뽑으면 인정합니다. 아 그럼 레전드 또 하나 쓸수 있죠? 리스펙트 합니다. 그랜드마스터인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 네, 리스펙트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영웅 능력 먼저 누르네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암광! 뼈, 암광? 네. 암무이 광기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암무이 광기. 암광으로 또 핀더에다가 또 잔뜩 잔뜩 내주면서 사도라든지 아니면 뭐 빛나래 같은 거 하나 더 내줘. <웃음> 오와. 아우. 그냥 다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뭐죠? 실력 좀 대단한데요. 와, 던선수 이걸 이렇게 역전하나요? 아그 아, 와중에 걸려. <웃음> 아 근데 진짜 제피루스 때문에 역전했는데요. 제피루스 그한 타이밍 때문에. 게임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 제피루스 안 났으면 아까 제피루스 턴에 기억나시나요? 오른쪽에서 나온 게 절정이었어요, 태상 선수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절정에안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나온 오른쪽 카드가 절정이었어서 절정절정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아까? 그렇죠. 근데 제피루스가 킬각을 살려줬어요. 아, 역시 제피루스의 하이랜더가 또 이렇게 활약을 해줍니다. 태상 선수의 시 포스트 턴.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당황했죠. 복군의 방향이 아안 아아 들어가요. 서고등이 아 미동에들어가기 조금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징집관. 이거는 필드 의 하드인을 늘려줘야 돼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징집관. 영능을 눌러주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징집관. 입니다. 칼레코스 한번, 칼레코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칼렉코스 칼렉을 내고 네. 상대방이 룬 세기기를 다 썼잖아요, 지금. 그렇죠? 룬 세기기를 다 썼기 때문에 생성된 룬 세기기가 아닌이상 영혼 거울로 가져올 만한 룬 세기기 하수 있는 없거든요. 그냥 칼렉 영혼거울 정도만 해도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필드 어느정도 가져올거란 생각했는데 음.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싶나 봅니다 아무 뭇광기 가지고 오면서 이게이득보구요나온걸개는 에테리얼! 사실 이점 됐으면 광기예요 와...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다의 영역이 <웃음> 있는 거거든요 이점 되면 네. 자 계속해서 보통 주고 있는 던 선수 시간의 균열 네. 이게 큐보 사제의 특징이 생성 카드가 거의 없어요 네. 세베크 정도가 거의 유일한 생성 카드고 하다못해 세곰 같은 것도 없어서 뭐 이게 던 선수와는 다르게 지금 손패에 지금 던 선수의 대간에 들어있는 카드가 단두 장밖에 없는 던 선수와는 다르게 생성이랄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덱이거든요, 태상선수의 덱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룬세 기기도 다 빠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던 선수가 이렇게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음. 근데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아 <웃음> 최대한 내가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힌다. 그쵸, 이거는 이제 그냥 사제가 사제했다의 영역인 거죠, 정말로. 무덤로 그냥 던져줬고요. 시간이 없다. 자, 이의 방향마 이와 중에 2분의 1 확률로 선수가 이제 확률이 조금 운이 안 좋네요. 네, 이와 중에 네 대전드네요. 이제는 정말 칼렉포스 해드리지 않을까요? 아또 다시 한번네잃코뭘 가져올려고 저걸 내는 걸까요? 생성의 재미에 맞들린 게 아닐까요? 성격? 성격 모화극 기술병 하고 싶다 자 일단 모화극 기술병 나가고요 무한의 숨결 방역 4데미지 깔끔하게 정리까지 됩니다 그러고 영능 매터 눌러준. 네. 여기서 나오는 모아 때문에 진다? 여기서 나오는 헤리슨 왼쪽 헤리슨 오른쪽 헤리슨 <웃음> 그래서 침묵까지. 오와, 그 아, 좋네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약간 근데 이거는 침묵을 아까 이러 있으면 침묵을 왜 뽑았죠? <웃음> 이 침묵을 여기다 썼다라는 거는 아 나도 나도 알아. 나도 그 론색이 다 빠졌다는 건 사실 알아. 라는 거거든요. 네. 아까 친구 그럼 왜 뽑았을까요, 그러면? 아, 네, 이건 약간 모르겠는데. 이제 그, 즐거움의 영역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볼땐 그래요. 자, 오늘, 경기 6시에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43분째, 오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혹시 사제 들고 온 선수들이 더 있나요? 아하. 제가 얘기했죠. 경기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벤트전이라고 사제같은거 들고오는거 금합니다. <웃음> 좋은거만 가져오시거가져 네, 그 얘기했잖아요. 거고. 경기 짧을거 같다 길거 같다 이야기했었는데 네. 짧을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첫 경기가 이미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벤트전이라고 해서 사제같은거 가져오는거 금합니다. <웃음> 법적 그, 법적 제재 갑니다. 부인 라줄, 자, 라줄. 오 여기서는 그냥 제거류 그리고 해골룡 네야구르는 해골룡 으흠 이제부터는 본체를 치는 입장이 던 선수에게로 덮 자, 그리고 해골룡 들어... 와던 해... 선수 무슨 해골룡 지금 몇 번째 뽑는 거예요 네한 번째 번 되지 않나요 네 번째인가요? 어.. 여튼 많이 뽑았어요 <웃음> 아무튼 많이 뽑은 네 방금 약간 그.. 그.. 딸꾹질 하셨나요? 저 딸꾹질했어요 놀라가지고 네.. 왜딸꾹 역겨워서 했는지? 역겨워서 횡경막이 놀랐나요 지금? <웃음> 자 영골 이 역겨움에 횡경막이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침포까지 일단은 정보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역전해냈어요. 네, 필드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네, 영거배 약탈자. 네, 물론 여기도 있지만. <웃음> 자, 그래서 칼레코스 나가죠. <웃음> 와우. 빨리 숨, 빨리 숨 참으세요. 알곡질 계속 나오네요. 아니 그 숨을 참으시면 돼요. 잠시 멘트를 멈추시고, 됩니까? 네. 아니 물을 마시세요. 자 여운거울 네 정복자로 비, 비슷하긴 해요 네 그러면서 나온 청동탐험가 오랜만에 보는 얼굴 자 이제 아... 찾는 상황 룬새기기 하나만 있었어도 세덱크한장덱인가요 마지막 장이 세데크인가요 혹시? 네. 태상선수 네. 마지막 장이 세데크라서 아쉬워서 지금 주문들을 팍팍 못 쓰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세데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상선수가 한장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세데크가 한장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세데크가 한장 나왔다는 거는 네, 너무 커요. 왜냐면 세데크가 나와서 룬 세기 기의 변수를 만 들어 줘야죠. 그 와중에, 노 자리, 그 와중에, 노 자리 첩자를 좀 가려낼 수 있겠는데, 그럼 채팅창에서 일단 <웃음> 노 자리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간의 균열, 시간의 균열, 불 피다. 자 마지막 장이 세데크. 아 세데크네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아 해골룡이 죽은 상태에서 나온 세데크는 애매하죠. 애매하다를 떠나서 이거는 아 너무 많이 아쉬워. 이건 어떨까? 어 이걸 역전하나요? 진짜 그 제필스 한번. 네. 세데크에서 룬세기기를 어떻게라도 한번 뽑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라도 한번 뽑아서. 복사, 복사, 복사. 그쵸, 세데크, 룬세기기, 수상한 형체, 정신절단, 필드에 룬세기기 되어 있는 하수인이 3개 있는 거죠. 여섯 마리 사실상 여섯 마리 큐브. 지금 쿨티란보다 영능력이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저녁에 축복을 내려주겠네. 일단은... 일단은... 나코거죠 네네 일단로나온거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것도 은제 먼저 해줘야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마지막 일지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일데은 일단은... 일단은... 일자은무도은일단 아그 약간 줄게 발견하는 그 친구. 자, 네. <웃음> 뭘까요 여기서? 막 예언 막 그런 거 나오고. 중요합니다. 어어골 오! 이러면 어 해골룡이 없다 생겼어요. 해골룡이 생겼습니다. 없다 생겼죠 갑자기? <웃음> 자 여기서 나오는 모자리가 <웃음> 두, 두 마리. 모리가두 마리. 아 이거 게임이 뭐 이래요. 노다리 조마리 약간 웃겼어요. 노다리 조마리 약간 웃겼어요. 그런데 이쪽도 영원골. 하지만 세데크도 못 잡고 해골용도못 잡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이거 해골용도못 잡고 세데크도 못 잡아요. 정신절단은 또 복사할 수 해야지. 있습니다. 둘다 살았어요. 둘다 살았어요. 폭구은좀 어? 크네요. 둘다 사는 거 진짜 큽니다. 이용은 의미없고, 네, 이 영능보다는 절단을 먼저 봐서 절단? 볼까요 야, 나오는 새? 아, 위에 한필이면 아 여기서 세베크가 끝이 나네요. 세베크 역할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쿨티란 아, 이럼 영능 먼저 누를 걸 생각되거든요? 네. 먼저 눌렀으면 5,8,5,8로 오팔, 됐을텐데 아 5,7,5,7이죠. 쿨티나 같즈 사용하면서 가고 이러면 중요한 상대 건 이제 해골용! 중요한 건 기무기운 에서의 그... 딸꾹질 언제 끝나는가? 안 멈춰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안 멈춘니다. 아니 와, 중계 중에 지금 딸꾹질하는 거수업들이라 지금. 숨을 멈추라니까요? 숨을 멈춰도 안 멈춰요. 아, 거창 숨을 멈추라니까 이임이 너무 역겨워요. 네. 비늘 군주가 대스윙. 어, 대스윙? 어, 이거 근데 노자리에 노자리에 막 대스윙까지 가고 막 이러면 뭐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필드가 대스윙을 마지막으로 낸 쪽이 대스윙 12 데미지 선타를 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죠? 그렇죠? 태상선도가 유리해보이는데요? 핀드만안 뺏기면? 어? 이거 오히라 만약 못 치면? 못 쳤어! 자못 쳤어요! 이거 안 됩니다. 네? 3 d 왜 이걸 또못 쳤죠? 이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게임이 나오겠는데요? 이러면 해골용 한번더볼 수도 있고 네 아 진짜 진짜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는 뒷선 두수들이 사제가 있는가. 아 있어요. 누가 있죠? 될까? 행복하시죠? 이게 누가 있죠? 비밀입니다. 왜죠?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아요. <웃음> 사제 미러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송파도 그렇죠. 마주쳐 마주쳐야. 아닌데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자슴왕현체 어, 아, 아, 노자리까지 그냥 네. 필드 깔아줬어요. 여기서 해골용! 일단 첫 번째 노자리까지는 쉽게 나갈 수있어아 아, 비룡! 비룡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영웅 능력으로 눌러보면서 가나요? 나우나 스인 중요합니다! 카르즈! 타르즈? 카르즈? 카르즈? 카르즈는 그냥 공짜 42가 생긴 거거든요. 아니면 해골용 아니 카르즈 네 카르즈는 좀좀 그렇죠. 세상 선수 입장에서 야 네, 84대 네좀 사기당했죠 이거는 좀좀 좀 그렇죠. 여기서 베스인 가기에도 좀 미묘하고 네 아 이거 진짜 미묘하네요 던선수가 불리하긴 한데 할만해 보이긴 해요 오... 왜 할만해 보이냐면 주문술사의 변수 네 해골용의 변수 음... 변수는 전부 던선수 편이거든요 자 광희까지 그냥 전부 다 사용 일단 탈진 4됨 일단 변수 박스를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던선수 주문술사에서 광이, 광이 같은 거? 소세! 소세! 소세! 요더잘 나왔어요! 소세! 소세! 좋은 발견! 미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아, 여기서? 애매한데요, 그런데? 무한의 숨결? 성스러운 일격? 암? 아무개 관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면. 모순서도 필드 풀 정리는 안 되는데. 네한번 더. 죽음의 역병 정신지배. 정배를 가져와서. 와 이거 대싱 빼기겠는데요. 사실 이 죽음의 아이 정배는 네 모자리 가져와야지거든요 지금. 음. 없다. 근데. 배스윙을 가져갈 예정이에요. 아, 생성해, 생성. 배스윙을 가져갈 예정이에요. 아, 선전수 싱글벙글 하겠는데요. 빵빵 터지죠. 빵빵 터져요. 바로 가지고 옵니다. 아, 끝났는데요. 마지막, 마지막 끝나요. 도발이 없어요. 없어요. 야 거의 40분 넘는 게임 끝에 결국 첫 번째 세트 던 선수가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생성으로 끝났네요. 이매치 말곤 있었지만 진짜 지독하네요. 지독하다는 표현 좀그런요 역겹네요. 자 바로 다음 세트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네. 1대 0으로 던 선수가 앞서나가고 있고 2 세트 마스행군과본사의 대결. 이 됐고요. 태상 선수는 최근에 그 유행했던, 했던, 지금도 뭐 유행을 하고 있는 네 마격. 네 마격 템포 전사가 아닌가 싶네요. 마격을 두장 쓰는 템포 전사. 아 그리고 던 선수는 네 전령을 쓰네요. 오. 전령 버전 템퍼. 전령 버전 또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엔 다 이제 경로 버전 템퍼 학사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웃음> 대상 선수 이코스트. 살짝 애매한 거 같긴 하지만 도전자 갈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도전자. 도전자 이용하고 있고요. 네. 고전 어, 이용하고 있고요. 네. 뭐? <웃음> 어. <웃음> 자, 지연하게 여. 네. 물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멈췄을 거예요 이제 멈췄나요 정말로? 네. 일단은 아마도... 일단은 전쟁망치 도전자를 미리 내준 상황에서 네. 사티로스 감독관이 나와버려가지고 사티로스 감독관이 최근에는 이제 쌍날배기 변경으로 인해서 멀리건에잘 안가져가는 카드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사티로스 감독관을 빼는 해외 리스트도 있거든요. 템포 때문에. 네. 사티로스 감독관을 빼는 해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늘 날개를 멀리건에 가져가면서 동시에 감독관까지 잡히지 않은 이상 사티로스 감독관을 잘안 가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상 선수가 사티로스 감독관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필드에 미리 전쟁망치 도전자를 내주는 걸 선택을 했던 건데 감독관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일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무리 일격이 지금 빠진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마무리격 타겟이 뭐.. 이래에서쓸 네, 뭐 데가 딱히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이제 쌍나검 숙련자 정도니까 음. 카인이라든지 그래서 뭐 손해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전자의 체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과 마격이 빠졌다라는 점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좋다! 라고는 할수 없죠. 맞습니다. 광란 들어왔고요. 일단 뭐 해적의 닷 같은 카드가 없어서 드로우를 음. 조금 보고 싶을 텐데 전투 경로 이용할 타이밍도 조금 애매하구요 이번 턴이 조금 애매하네요 음, 저, 그냥 동포해적 내고 한다. 턴? 이번 턴이 ]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네 상대방이 다음 턴에 지금 무기를 아껴놔서 쌍날검 숙련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태상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 턴 쌍날검 숙련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플레이를 해놔도 쌍남검 숙련자를 막는 게좀 어려워 보여요. 오, 어, 그래서 그냥 영능력으로 넘어가네요. 네. 쌍날검 숙련자를 내더라도 데미지를 좀 낭비하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러니까 공포해적을 내는 것과 영능을 력 내는 것은 사실상 똑같아요. 공포해적은 3댐 막아주는 거고 영능은 2댐 막는 거잖아요. 어... 네 근데 공포해적으로 3댐 막나 영능으로 2댐 막나 뭐 1댐의 차이라면 쌍날검 승련자가 나갈 때저 어, 2일짜리 사티로스와 무기로 저 3체력짜리 공포해적을 끊어주면서 쌍날검 승련자가 본체를 긁으면 저 무기 스택과 2일짜리 사티로스의 1체력 저... 어, 상처 입은 사티로스가 굉장히 의미있게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가 약간 좀 불쾌했던 게 아닌가 사실 뭐 저런 일체력짜리 사티로스는 어차피 지금처럼 선장으로 쓸려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태상 선수가 영능을 눌려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필드 정리와 함께 드로우 3장까지 어느 정도 핸들을 조금 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실 이 매치업에서 중요한 선장 광역기로 상대방 필드 밀기 그리고 방호제약자로 방호도를 많이 써야 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근데 던선은 드로우가 왜키 좋죠? 야, 전병을 냈더니 쌍날검이 나와서 쌍날검으로... 네. 두 마리 다 정리하면서 본체 데미지 누적을 했다. 그드 많이 맞춰요? 네, 탈퇴와 해골 두 개를 준비하고 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그랜드마스터는 괜히 그랜드마스터가 아니다! 네.. 다행히도 그래도 라운드는 빨리 끝나겠는데요? <웃음> 네.. 다행이라는 해설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지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절대 제가 지쳤다는 건 아니고 아니 시청자분들은 즐거웠을 거예요! 저는 생생합니다. 다들 즐거웠을 겁니다 딸꼭질 하신 기마... 김화... 아니 기마... 기마... 기 기운이요? 기마 기운이 아니라 지무 기운에서 <웃음> 네... 지무 기운에서 약간 그... 딸꼭질은 멈췄나요? 아 멈췄죠 아까 아. 멈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네분네분와네분네분 벌써... 네분? 네분, 네분 정리를 아... 해야돼요 이거는 이제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네, 네. 건선수가아 내가 많이 유리하구나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네이쯤했으면 됐다. 와우. 타인까지. 타인 영능을 하면 좀 이득 볼수 있는 각이. 영능으로. 네. 영능을 누르고서 해적을 두번 찍는다. 음. 그리고서 굴단의 해골을 쓸지 아니면 카인을 낼지 뭐 그런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냥 탈퇴로 해적을 들어버리면 이렇게 되면 아예.. 칼을 아끼나요 혹시? 칼을 아끼고 아, 다음 턴에.. 같아요? 네 다음 턴에 해골과 뭐 쌍날검 숙련자를 좀 누려본다던지.. 보스트 태상 선수의 턴인데 역시나.. 이번 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그나마 피 싸움꾼이 들어와서 피 싸움꾼을 필드에 내줄 수 있다는 라 상황? 아, 무기도 본체로 가나요. 체력을 그렇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영능 눌러주네요, 그냥. 볼까요? 폴트! 여기서 만약에 티탄졸개가 나왔다면 피상꾼콘을 냈을 겁니다. 왜냐면 피상꾼콘을 내주면서 상처 입히 하고 다음 턴에 광란, 그리고 티탄졸개 발라주면서 티탄졸개에다가 난리나죠. 아 네, 그 다음에다가 이제 전부 용병으로 늘려버리면 네 악마 사냥꾼이 이제 답답해질 텐데 근데 하필이면 티탄졸개도 안나와 분명히 야, 노리는 이게 티탄졸개였을 텐데 줄이 카드들 또강력하고요13 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네요. 3 데미지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영능만, 영, 그, 상대방 영웅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영능 누른 다음에, 네. 아지노스로 사사반대 치고, 상대 영능 한대 치고. 아, 어, 어, 본인 그냥 체력 이렇게. 관리를 하네요. 네 분, 네 분을 썼는데도 체력 관리를 해주네요, 그래도. 던 선수가 맞아 최대한 또 필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기 어, 이상 네. 데스윙으로 필드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 네.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게네분네분을서 내분, 줬는데도 불구하고서 일단은 필드를 정리해 주아 네. 이렇게 체력을 아껴주는던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만약에 데미지를 좀 많이 밀어 나놨다라고 한다면 실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오 이러면 지금 오, 진짜로 킬각을 한번 넘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상황이에요 정말로. 맞습니다. 네, 쌍내비기 하나 더들어오면서 이러면 3만화 8데미니까. 도발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음. 이번 턴 필드 정리를 한다고 해도 다음 턴 디엘도 아프고요. 비 싸움꾼으로 하나 정리한다고 해도 필드에 3데미지 하나 남고 상대방이 지금 구 데미지가 손패에 잡혀 있다는 걸 저희들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겠네요. 이거 오른쪽에 던선수가 뭐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가벼운 게 잡히면 알트루이스 각으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12딜? 네. 가벼운 게 잡힌다면 알트루이스. 그냥 알트루이스에 쌍날배기만 다 써도 끝나지 않나요? 오른쪽에 가벼운 게안 들어와도? 근데 영능을 눌러서 15가 되게되면 네뭐 일단 전령 기술, 나오기도 일단, 했네요 네 그러면 14뎀이라서 음. 긁고 쌍날배기 끝났죠? 네 길계산 다된것 같습니다. 쌍레벨기 후속백이 사용하면서 음. 후속백이는 추가 3딜 카드가 됩니다. 아, 긁어주고 마무리 넣어주면서 2대 0으로 전 선수가 깔끔하게 잡고 승리를 따내네요. 상대 어. 전적은 고대로 인간상성 음. 인간상성입니다. 네. 악마 사냥꾼으로 전설 잡았어요. 악마 사냥꾼으로 그것도 좀 약간 살짝 전령 버전으로. 네. 악마 사냥꾼 전령 버전으로 전설을 잡았다라는 거 의미죠. 있